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철, 배유람, 서인국, 유승호. 아주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시상할 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빠는 제마음에 사위예요. 우리 엄마 사위상. 세상을 움직이게 한 기름이 세 가지가 있대요 석유, 휘발유, 승우유 됐죠? 수있 오빠, 요새 복싱 배워요? 아님 태권도 격투기 내 마음의 치명상 요새 귀엽다는 말이 바뀌었다던데 아세요? 귀여운 걸 보면 이제 유람해 녹화 어, 남... <웃음> 네. <웃음> 어쩜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해요 항상 그 이상 제가 원래 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철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김성철을 마음에 품기로 했으니까 에이. 우리 맨날 끝이서 좋아하잖아 응. 엔딩에서 네. 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모래 씌 윙크 곰돌이 윙크 <웃음> 잘 보세요 여러분 어 솔직히 나만 하는 가 같지 솔직히 나만 하는 가지시 멋있성 됐어? 감사합니다 아 아, 저희도 엔딩유정 그냥 볼 찌르고 윙크하는 거? 게임으로 했었나? 게임으로 해도 한번 <웃음> 네, 됐어요 오빠는 왜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계속 거기 있을 거예요. 내맘 속에 항상 요새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멋지다, 멋지다 하니까 세상이 오빠 것 같죠? 딱 기다려요. 온 나라를 서인국으로 만들 테니까 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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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하러 게하네인 포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의미래 한번 다시 해주세요 5초 안에 게을 하트라 현타 온 것까지 <웃음> 왜냐 우리 5초밖에 없어 시간이 시간5초밖어요 <웃음> 네. 시작, 시작. 그때 알려줬어요. 아, 음, 예, 예쁜 표정. 네. 어, 어, 새로운 거요어 어, 새로운 거. 곰돌이 잉크. 곰돌이 잉크. 곰돌이 잉크. 손에 어떻게 아, 따라해보세요. 두손에 이렇게 만들어요. 어, 그렇지. 그리고 네. 잉크. 네. 표표정이 예쁜 표정. 예쁜 표정이었죠? 잉크 못해. 합니다 예쁜 <웃음> 표정니다 시작! <웃음> 됐다. 됐다. 됐니? 완전 사롱 <웃음> <웃음> <될거> 됐다. 됐다. <웃음> 주신 김성철, 배유람, 서인국, 유승호 배우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4개월 뒤더 뻔뻔스러운 엔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카밍슨,